안녕하세요. 오늘 이환 뉴스를 업데이트 했습니까? 이 뉴스의 모든 내용을 보려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환 뉴스를 업데이트 했습니까? 이 뉴스의 모든 내용을 보려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집 걸그룹 밴믹스 개성과 성공 아찔한 줄타기 걸그룹 명가라고 불리는 집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그룹 밴믹스가 아쉬움이 남는 성적표를 내놓았다. 데뷔 전부터 집 이름 아래 화제를 모았지만 데뷔 후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중성보다는 개성 넘치는 콘셉트를 선보였지만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엔믹스는 2 0 2 1년 집에서 공들여 내놓은 젤인조 걸그룹 진는 엔믹스를 위해 아티스트 사본부를 신설했다. 사본부는 신인 아이돌의 데뷔 식물 음반을 공식 활동 전인 2021년 7월부터 예약 판매했다. 당시 실로엔만 제외하고. 이명부터 멤버수, 프로필까지 비공개인 블라인드 방식의 신선한 마케팅을 펼쳤다. 모든 게 베일에 쌓인 그룹이었지만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블라인드 패키지 음반은 6만장을 돌파했고 실물 앨범 주가 발매 요청도 쏟아져 라이트 버전을 발매했다. 지난 2월 앨범 에드마렛, 에드메어으로 정식으로 데뷔하는 믹스, 에드 마렛, 에드 메어의 조동 판매량은 22만 장을 넘어서며 당시 걸그룹 데뷔 앨범 기준 조동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해당 앨범의 타이틀곡 오, 오, 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고 현재는 약 7천만 뷰에 달한다. 하지만 음원 차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지 않았다. 오, 오. 발매 직후 85위라는 낮은 순위로 차트에 진입했고, 그마저 점점 내려가 차트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짓는 원더걸스, 미스에이, 트와이스, i t z y 등 대중적인 걸그룹을 선보였다. 원더걸스는 탈미, 탈미, 소핫, 소핫, 노바디, 노바디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민 걸그룹이라는 소식어를 얻었다. 미스에이는 대부이국인 배드걸, 국걸, 배드걸, 구드걸, 로 운방 1위,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트와이스와 ITZY, 역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쉬운 안무 포인트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트와이스는 지열업, 치 업, 노래 중 가사 샤이샤이샤이샤이샤이샤 샤이 샤이 다 샤샤샤 로 불리며 신드롬급 빈기를 끌었다. 엔믹스와 선배 아이돌과의 큰 차이점은 집회 수장 박진영의 관여도다. 그는 엔믹스의 앨범 작사, 작곡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행을 빠르게 파악해 안무와 노래를 만들던 그의 손길이 없어지자 앤믹스는 소속사 선배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쉽고 따라하기 쉬운 노래와 안무 대신 그들만의 독특한 색을 보여주는 것을 선택했다.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오오는 난해하다는 평이 많다. 오오오오의 장르는 믹스팝으로 다소 생소하다. 믹스팝은 한 곡에 두 가지 이상의 장르를 넣어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르다. 곡안에또 다른 곡이 들어간 것. 파격적인 변조를 데뷔 앨범에서 선보인 엔믹스다. 새로운 장르의 사람들은 낯설어하고 있다. 물론 엔믹스는 이제 갓 데뷔한 신인이기에 반등할 기회는 충분하다. 성공의 답은 마니아층이 아니라 폭넓은 대중의 지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의견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